가자 승급전 올라갈 수 있다 오랜만에 남이 해볼까? 아승급전에서 항상 남이 하면 좀잘 안되던데 가가가자 가, 슬로우 때려 때려 때려 안돼 아, 리신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리신, 어, 안 돼, 안네 탈론 안 돼. 아. 아, 버프 하나 붙여주고. 아, 됐다. 오, 리팀 너무 잘하는데? 긴장감 없다고? 남일라고 그렇게 막말하지 말라고. 아 뭐야 아 두개 박았어 아아 아, 와도 두개 박았어 <웃음> 아또 두개 박았어 녹성놈 때문에 아아와 따까워 안돼 이건 나 죽는다 아씨독 때문에 죽네 개빡치네 아 진짜 아 영대 쓰였는데요 놀라왔다 아너잼이라 신고한다고? 난 너무 재밌었는데? 왔다 다시 왔다 승급했는데 아직 아이언 야! 나 놀리냐? 아니 여러분 아 진짜 나도 브론즈 한번 갔다 왔다니까 왜들 다들 그렇게 해. 나는 브론즈를 한 번도 못간 사람 취급을 계속 하냐고 <웃음> 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되게 되게 밉다 너네 맞을 뻔 했네요. 으, <웃음> 으, 피해, 피해. 미니언 사이로 피해. 피해, 피해. 예, 근데 너무 다 맞아.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나 유성 들었어. 아, 나미 해놓고 유성 들었어. 아이, 무슨 짓이야. 너 어쩐지 수호자 안 터진다 했어. 아, 괜찮아. 할수 있어. 유성 나미. 그래, 파이크도 유성 파이크 해봤지. 디발나미도 해보고 수학나미도 해봤어 응? 아! 아니 아 스킬 순서가 르블랑 스킬 순서가 <웃음> 아니 르블랑 서순 뭐야 저거 아니 한대 때리고 그렇지 안 돼! 그렇지 게이틀린이 딜교 잘하네 할 거면 빨리 빨리 팀을 놓칠 뻔했다, 르블라. 팀을 놓칠 뻔했어.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! <웃음> 아 어떡하지 아아 <웃음> 걸렸다 아. <웃음> 오늘 뭐야 아또 유성 들었어 아 아 룸바 꾸는 거 까먹었어 아씨 어 깜짝이야 유성가미한테 1000원 줘야지 아, 깜짝 놀래라 부사 출신 스트리머가 아이언 와서 양악한다고?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W 날리면 유성 날라가거든요 맞았다 이성 맞았다 한대더 맞고요 와 유성이 하나 해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렌처 친구들 아 더해서 좋을 거 없다 소렌처라 친구들 오 간다 그렇지 빨파 몸안 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빨파야 빨파야 평캔 뭐야 아. 와 말파가 근데 진짜 잘 공각 잘 본다. 자 이제 그만 책상 밑에 미니 보여주세요. 무 <웃음> 소리야 나의 힘으로 왔다 이거지. 나 유성 한번더 해보자. 이 룬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. <웃음> 우리가. 네? 우리가 유성, 유성 맛이 어떠냐? 내 오늘 너무 수월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. 나중에 또 얼마나, <웃음> 나중에 또 나를 날 얼마나, 날또 얼마나 괴롭히려고? 아아 아. 이건 위험한데, 이건 위험한데, 에반데. 아오! 아, 니 잠깐만! 잠깐만, 살려줘! 아, 진짜. 아우 다리우스 저거. 하, 하, 저거, 다리우스 저거 어떡할 거야? 뭐야 음 와우. 어딜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오십시오. 다 아, 이겼다. 남이 왜 이렇게 잘돼 있지 오늘? 야사 명예를 아병 에반데 계속 아이언을 지켜줘. 아 에반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? 아, 이거 이거 아, 오랜만에 행복 롤이다 오랜만. 에 오, 팀원 딜이야? 야, 여기 독 데미지 대독 데미지 대결이네. 머리가. 와, 만화가 없어, 잠깐만. 오! 오, 야! 야, 야. 유성 들이 아주 짭짤하구만. 내가 평타를 못 때리는 대신에 유성이 좀 때려주는 느낌이야. 어? 아 뭐야? 야소가 알려주네? 욕먹었다고? 와.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 방금? <웃음>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<웃음>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 진짜 웃겠네. 올리베어 개웃기네. 너무 기분이 좋은데? 오늘따라 왜 이런 거지? 아, 이상해. 한동안 롤 하지 말라는 건가? 더하면 어떻게 될까? 이제 딱한 번만 더 해볼까? 아졌을 때 그만하라고. 그래 내일 약속도 있으니까 그만하자.